처음 만났을 때. 처음 만났을 때. 안녕, 만나서, 반가워. 안녕, 만나서, 반가워. 나도, 반가워. 이름이 뭐야? 나도, 반가워. 이름이 뭐야? 난, 야마다라고 해. 너는, 난 야마다라고 해. 너는? 도, 도, 이름, 이름, 뭐야, 뭐야, 너, 너.